나는 생각해. 생각해 따뜻한 빛이 가득한 방에 형체만 있는 네 머리맡에 내 팔을 대는 순간 아무런 너 없는 내머리속은장막 역시 그림 요거트. 안녕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어, 우리 오리... 아, 그 엄청 많네. 쟤다 모여 있는데. 거 돌리잖아 지금 일를 언제 던졌지? 어, 어디에? 응. 근데 아까 아줌마도 뭔가 던지고 그냥 꽂아놨어 뒤에다 이렇게 응. 뭘 꽂아놨다고요? 그냥 뒤에 저기다 꽂아놓고서 기다리던데? 근 저거 너무 신기하다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어 <웃음> 모든 낚시꾼들 중에 <웃음> 어, 저거 너무 신기해 일로 올것 같아 그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네 y e a 쳐다보면 조금 다, 다 경계하고 있어요. 시체 응. 형이 지어게 루트가 제일 늦겠어. 마지막이 아니 뭔가 찍어줘요, I'm sorry I'm r e a t w e a a n teddy. i o n g t o e l i I'm g o i n to o y l i t l e I'm going to o e y l i t l i o n o y l i t e I'm g o u n g to o e l i o n to go g y i t e i o u n g t o y l i o n to go g y i t e i i y i l i t o l i o o y i t i y i l i t o l i o o y i t i y i l i t o l i o o y i t i y i l i t o l i o o y i t i y i l i t o o y i t <웃음> <웃음> 효율이, 된다 <됐다>. 이거 <웃음> 안 들고 왔는데, 보르 <웃음> 오우, 얘는 확실히 세게 세요 영원 아닌 먹기 Just a n o t h e s j u t t h e day 이 고소한 맛이 나면서 시크한 맛도 나네 좀씁쓸하네 음 이것이 아이피이다 마 맛집 찾고싶다 으이, 으이, 으이. 으이, 무 하. 아, 명이야. 사층. 나이억리 이렇게 가야 돼. 루이렇게신다 <목소리> w e t h a t l o do t a t s c i 부설수함에 추억으로 써와둘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아마 널그래왔듯이 너무 짧았던 여행일까 너와의 행복했던 시간들대로 우리들은 다시 돌아가 하겠지 하지만, 너무 살까주만 지금 이 허무함과 쓸쓸한 소중한 기억들로 그리면 서로 끌어내며 웃게 될 거야. 그 시간들처럼. just come n o w d o t 그만큼 너무 아름다웠으니까너 o w o n e 꿈 g o t b e 진그 e 에서 o 리는 o d a y i t d e s o f l a i don't feel so frustrated。I o n t know o w 여기서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너 o 즐겁던 여행 r 까너 a 의 행복했던 시간들 h a 쓸쓸한 날중한 기억들로 그리면 서로 끌어내며 웃게 될 거야 그 시간들처럼